여기 꿉꿉한 습지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초록색의 네모난 젤리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생명체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주로 어두컴컴한 늪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젤리로 이루어진 형태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나며 생물학적으로 다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를 하며 이동하죠. 이들을 처음 보는 플레이어들은 귀엽게 생긴 외형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여운 외형과 다르게 플레이어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몬스터들입니다. 난이도 어려움 기준으로 가장 큰 슬라임은 6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급하게 대형 슬라임을 잡는다고 공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 마리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슬라임들에게 맞서기 가장 괜찮은 방법은 가시가 인첸트된 갑옷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슬라임들은 간혹 플레이어나 마을의 농장에 침입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쳐놓는 해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방제업체 징스코에서는 슬라임 방제작업 패키지까지 출시되었을 정도로 슬라임들은 징징이들과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죠. 슬라임들이 이렇게 사고뭉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슬라임을 잡았을 때 나오는 슬라임볼은 동물들을 이동시킬 때 필수적인 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며 레제스톤 연구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할수 있는 끈끈이 피스톨을 만들 때에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의외로 용도가 있는 슬라임들 이 질척거리며 통통 뛰어다니는 슬라임들을 야생에서 보신다면 같이 한번 통통 뛰어노는 것은 어떨까요?